생각만 해도 미소가 그려지고 말을 안 해도 내말 말아주죠 가끔 만나도 웃음에 반겨주는. 감싸주고 <목소리도 음음> <목소리도> 음> <물이>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<목소리도> 음> <목소리도> 음>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좋은 잡아 주고 외롭 고 아플 때용 기와 힘을주 셔서, 내 가진 허물 을 모두 다 보여 줘도 변함 이 없는 진정 괜찮은 친구, 언제 우리 다시 또 만날까? 해맑게 웃는 네 얼굴 보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기도해 봄날 햇살처럼 포근히 감싸주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 받아주는 소중한 나의 좋은 친구 보석보다 소중한 나의 나의 좋은